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이고요 자기가 직접 허기허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임이라고 들었습니다 뭔가 어몽어스 같은데? 아들 아들 아들 먹지마 먹지말라고 그 사람이라고 이런 제자 아들 도망쳐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여기서 뭐 나오면 진짜, 진짜 그건 나쁜 사람이다 진짜 여기 진짜 뭐 나오기만 해봐 진짜 말말아아아아아아아자 oh oh 파란색 손을 여기다 붙이세요 기억력 게임 아 이걸 어게해 이걸 어게해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맞나, 이거? 맞죠? 아,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제가 지금 캡처를 해놨고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웃음> 어, 흔히, 아! <웃음> 손 뗐어, 어떡해. <웃음> 이거 진짜 쉽다. 이거 하나만 끼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시키지 말고. 딱 하나만 끼면 되는 거지, 진짜로. 아, 끝났다. 어, 그래. 쉽지, 이 정도는. 아 쉽다 와 너무 쉽다 진짜 아 캐비넷으로 들어가세요 캐비넷 이아 e.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 e 키를 누르면 숨을 수가 있다 아 저한테 지금 튜토리얼 해주는 거죠 나가 오 마이 oh 갓 oh yeah. 아! <웃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어떻게 하는지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여기서 이제 팀원끼리 같이 이걸 막아줄겁니다 어? 우리 팀들을 믿으라고 팀원들을 믿어 체크 체크 각자 구역을 맡아서 하는거야 이런거는 어? 그만! 그만 나와! 그만! 그만! 그만! 멈춰!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오지 나오지 됐습니다 맵을 만들어 볼게요 맵이 지금 이렇게 두개 있는거죠? 스타트 게임 뭐야 제가 지금 임포스터가 됐고요 허기허기 마미롱레그 박스! 저는 마미롱레그를 골라볼게요 가자! <레기> 필멸자들이여 제가 공포복음 틀고서 여러분들을 진짜 공포의 도건이로 몰아드리겠습니다 쨔어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러어어어 아, 어디서? 네, 시 숨는 거다서마마마마마마가지 일단 너못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지키고 있어. 하늘로 올라간다. 필멸자의 냄새를 맡으세요. 저기다. 제가 이분들을 그냥 빨리 다 잡는 게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주세요 이제. 잠깐만, 시간 끝났나 이제? 미션 클리어. 기차가 도망갔고 이겼습니다.